이거는 그 옛날식으로 황토에다가 지푸라기 넣어 가지고 압축해서 자연 건조시키는 그러니까 황토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는 30cm 높이는 15cm 인데 두께가 이제 8cm 부터 크게는 19cm 까지 종류별로 크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예이 가마솥입니다 여기는 장작을 떼게 되 있고 그 암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분들이 저희 공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에 6명은 암환자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시골에 갖다 놓고 치료방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셔요 동물복지 농장 그 규모로 따지면 키울 수 있는 게한 만한 만오천에서이만수 키워도 돼요 그래도 동물복지 인증 면적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2,500 수 정도 키워요 노른자색이 연하죠 노른자색이 진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었거나 착색제 계열의 것을 먹었다 그래서 효율이나 생산력에서 따지면 굉장히 미친놈들이 하는 농사인데 반대로 보면 농사를 하는 목적이 먹고 사는데 목적도 있지만 내가 농사를 왜이 농사를 하는지 나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지금 K-PAM 귀농귀촌 농업 박람회장에 나와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나왔고 어떤 장비들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 전통 가마솥 구들방입니다. 어... 예, 가마솥입니다. 여기는 장작을 떼게 되어있고 아, 장작도뗄수 있습니까? 장작도 뗄수 있고, 보일러도뗄수 있고, 겸용이에요. 아. 예. 네. 이거를 왜 만드신 거예요? 그, 암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분들이 저희 공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에 6명은 암환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시골에 갖다 놓고, 치료방목적으로 이걸 사용하셔요. 아. 그런데 이놈을 가져다 놓으니까, 집을 지니까 건축허 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반절만 가량 중요한 구들만, 구들방만 만들어가지고 온 거죠. 본인들이 여기다가 어떤 텐트를 치시던 어. 집을 지으시던 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예. 건축법하고 적용이 안 되니까요. 어. 아 네. 이없어 이게, 네. 네. 이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요. 황토 원. 네. 황토로 만들어놨네 네, 황토 벽돌로 저 벽돌로 쌓거든요. 협재공체 이거는 그 옛날식으로 황토에다가 지푸라기 넣어 가지고 압축해서 자연 건조시키는 그러니까 황토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에 어사용입니 이거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보편적으로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요즘에는 요양시설, 병원이라든가 이 시멘트라든가 이렇게 안전 화공물질 같은 걸 갖다 가 탈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많이 쓰시는요 네네. 아... 근데 이게 차이점은 예전에 사람이 발바 찍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아, 가격도 어떻게 될까 크기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벽돌의 사이즈 모양은 다 동일해요 길이는 30cm 높이는 15cm인데 두께가 이제 8cm부터 크게는 19cm까지 종류별로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보통 예전에 많이 하시는 3평짜리 찜질방 이런 식으로 찜질방 비시는 것들이 벽돌이 이중 쌓기 할때한 1200장 정도 소요가 되고 벽돌 가격은 한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자재까지 이런 쌓는 흙이라든가 몰탈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세평 기준에 한 200만원 정도니까 그 건축 자재비용 치고는 많은 비용을 차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방식이요 옛날 방식이고요 네. 황토 벽돌 이중으로 쌓더라도 이 안에 습도가 있으면은 열의 전도가 일어나서 오풍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숯을 넣게 되면은 습도나 이런 걸 빨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체가 그 단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습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열의 전도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공기 탈취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꿉꿉한 것들을 수시 먼저 습기를 빨아주다 보니까 항상 이 내부가 는 일정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하죠. 자재는 전혀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자재로만 썼어요. 난방 구조가 보일러 전용. 이것은 시골로 가는 것이고, 네. 이것은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시골 뭐야 도시로밖에 못가 이거냐? 아 이거 도시형이에요? 도시형이에요 네, 도시형이에요 이거는. 왜, 왜 그렇죠? 보일러용이 같은. 아, 보일러가 들어습니까 예, 예 네. 네, 이건데 화장실이 같이 겸해져 있고, 4 평, 2 7 0 0만원이요화장실을 아 이제 하는 방법이 네.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못 들어가요. 네. 예, 또 지자재 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갈 경우는 프라이틱통큰걸하나 저만치 묻어가지고 물이 어, 통화주... 흘려보내요 정화조는 아니고 정화조는 정화시켜서 흘려내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 방식으로 가두는 거죠 이톤이든 어... 3톤짜리 갖다 묻어가지고 네. 그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해요 네. 그리고 그찰 때쯤 되면은 정화조차를 불러가지고 퍼내도 아... 되고 계란이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요즘 불완전식품이 됐죠 그게 옥수사료의 문제고 항생제 문제예요 근데 그 옥수사료의 문제를 해결해 낼수 있는게 결국은 풀과 통곡류 라는거죠 그래서 환자나 아토피 있는 애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계란을 생산해 내는거예요 지금 저희 농장 같으면 케이지 사육을 한다고 면 한 40만마리 키워도 될 거예요 요즘에 동물복지 농장 동물복지 농장 그 규모로 따지면 키울 수 있는 게한만한만오천에서이만수 키워도 돼요 그래도 동물복지 인증 면적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2,500 수 정도 키워요 그래서 효율이나 생산력에서 따지면 굉장히 미친놈들이 하는 농사인데 반대로 보면 농사를 하는 목적이 먹고 사는 데 목적도 있지만 내가 농사를 왜이 농사를 하는지 나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꾼들도 그래서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주는 농사로는 이 계란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늘상 감사해하고 저희도 고객들한테 늘 감사해하지만 그래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란이라는 거예 20알에 2만원이에요. 아, 20알에 2만원? 예, 예, 노른자색이 연하죠. 노른자색이 진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었거나 착색제 계열의 것을 먹었다. 근데 저희들은 풀을 먹이지 않는 노른자색이 거기에서 더 연해져요. 같은 나이를 먹어도 일반 공장식 사료를 먹이게 되면 계란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색도 비슷해요. 근데 저희는 먹이가 거칠기 때문에 얘를 많이 먹는 애, 얘를 많이 먹는 애, 얘를 많이 먹는 애, 풀을 많이 먹는 애는 색도 모양도 크기도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다양한 거기 때문에. 청치 청취. 예. 어, 쭉정이살 강황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닭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황토를 발효를 시켜서 먹이는 이유는 어, 흙 속에 있는 미네랄과 미량요소를 계란이나 닭고기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입자에서 미네랄과 미량요소를 닭들이 떼어내서 담아내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고요. 토착 미생물로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얘는 게르마뇨 게르마늄. 얘는 국산 콩 두부로 만드는 비지 비지도 발효 비지예요 현기 발효 얘는 통밀 얘는 천일염 아토피 있는 애들이 먹어도 극지 않는 유장난 그 유장난을 생산하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시면 세 가지 정도 맛이 틀릴 거예요 계란 노른자에서 계란 특유의 비린내가 전혀 없을 겁니다 촉촉해서 모기 안 매고 소금으로 간을 안 했는데 간이 있을 거고요. 네. 노른자색은 훨씬 연할 거고요. 근데 걔도 맛있지만 얘가 훨씬 더 맛있어요. 공복에 생겨난 정말 보약이에요. 근데 요즘 안 드시는 게 항생제와 옥수수를 먹이면서 포화지방산이 되면서 비려졌어요. 왜? 낮은 온도에서 안 녹는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얘는 항생제 한 방울 옥수수 한테 화학 소독 한번안 하고 재선으로다 만들어 먹이네요. 흰자 삼키고 노른자 서너 번 씹어 보세요. 아. 흰자에서 비린내가 없고 간이 좀 있을 겁니다. 노른자가 입에서 터지는 순간 굉장히 한결 없고 고소하면서 달큼할 거예요. 강간할 거고. 아, 달하네 맛이. 이런 계란은 돈 들고 백화점 유기농 코너 생연 매장 어디 가서도 못 찾으세요. 내가 직접 키우는 사람이고 소비자 직거래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계란을 삶은 삶은 건데. 옛날에 먹던 그 계란 맛이 네. 나요. 몸에 들어가서 정말 내 몸에 좋은 일을 하는 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흙과 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다양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엄청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예. 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음.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도 계란 맛이 틀려져요. 크기도 틀려지고. 아, 왜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게 틀리잖아요. Here we go!